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d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Thirsty for a d v e n t u r my life. I don't 어명 that.. 안에 안잖아 괜찮아 아, 괜찮아 죽지 b u d d i e i n 잠들려 책 됐어.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the staircase Showing our stories unfold And every time I hear a song My father used to sing to me Sweet words of an Irish lullaby I get the feeling I need 사람 너무 많지금이 가장 많이 부는 거라고? 오빠가 그랬잖아. 지많이 가장 많이 부는 거지? 또 많이 볼것 같이 얘기한다 Just bought my ticket I pick up the phone Tell you that I'm coming 는거지 집에 안 아까 분명히 아까전에 최고의 바람이라 했는데 아까도 더 심한거 같은데? 지금이 가장 많이 부는거라고? 오빠가 그랬잖아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23이겠죠? 이게 뭐, 1 8리도1 9고 이러지 않겠죠? 3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많이 보러.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3시. <웃음> 네. <3시반>. <웃음> 6시까지? 6시까지. 후! <웃음> 후! 순간 돌풍 23. 후! <웃음> 호 <웃음> 진짜 <목소리> 었쳤다 Always is unfold from my mind. I don't want you near. If you killed me with kindness, I'd no longer feel you here. You fall.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요 저녁을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곱창입니다. 근데 바람이 잦아들고 나서 바로 6시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캠핑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또 2022년 저희 짱캠핑을 이렇게 환영해주는 어, 날씨의 신. 오늘 날씨의 신과 함께 또 캠핑을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시죠. 한계령 옥수수 막걸리라고 합니다 컷! 영혼이 없잖아 아, 오늘의 막걸리는 <웃음> 한계령 옥수수 막걸리 처음 먹어봅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인제막걸리라고 합니다 인제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괜찮아. 괜찮대 <웃음> 나무가 꺾여져 있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서 나무 꺾여있으면 그 밑에다가는 주차하지 마세요 오. 오. 됐어. 자, 저도. 어우, 뭐 되게 걸쭉해 보인다. 어우, 뭐 좋아. 어우, 걸쭉해 보여. 어 이게 지금 밀가루. 정제수 옥분. 옥분? 옥분이 같아 생각나네, 갑자기. 옥분아! 옥분아! <웃음> 남이 욕분이 함부로 부르지 마 이소 말토, 올리고당, 치자, 종국 음. 종국이도 있네, 아, 종국이? 여기 종국이도 있네 짠짠 짱기빙 짠. 음. 음. 음. 무난한 옥수수 맛 무난한 옥수수 맛 그렇게 달지도 않아 내가 12년 전에 먹었던 음. 옥수수 막걸리 찾을 수가 없어 진짜 달짝지근한 거야 안 달아. 좋은 사람들도 먹었겠지 좋은 도먹었 Hungry for the road all my life Thirsty for adventure all my youth Chasing all my freedoms down Liberty Avenue used to say to me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웃음> 양대창 볶음밥 해봐. 해봐 양대창 볶음밥 양대... 양대창 볶음밥 볶음 볶음밥 양세찬 <웃음>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로 들리지? 어. 양대창 볶음밥. d <목소리> need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the I stairs Showing our stories unfold mm -hmm. <laughs> Every time I hear a song My father used to sing to me Taste. 막걸리 한, 한 병은 먹었고요 두 번째 막걸리가 요겁니다 요거 곰취 막걸리 비안 오나요? 서울은 비 와요? 어?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오는데 비 소식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비 오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곰취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짠 짠. 땡기피 막걸리 땡겨가지고 바로 지평 주두병 사오셨어요? 저는 요거 다 먹으면 맥주 먹을 거지롱 <웃음> 집에 맥주도 있지롱 <웃음> 아 저거 저거 저거 우리는 밖에 나와있지롱 <웃음> 빗소리도 뭐 듣고있지롱 텐트에서 그치? 안주 뭐해요? 도비님 안주 뭡니까? 지금 짬빈님 짱구랑 를나 시끄러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나중에 얘기해야 했는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나는 짱구에 먹고있지롱 안주 <웃음> 뭡니까? <앉아보입니까>? 고북집고북집 <웃음> 아. 북집집 따위 짱구가 그냥 짱구가 아니지롱 나는 달고나 짱구지롱 <웃음> <웃음> I hope you have nice I'm with your family. Yeah, thank you. Yang 아, <목소리도> 양양, 강원도, 코리아. Yeah, come on, yo. 세미님 라이브 오니까 복순이가 왔다가 와이프한테 갔어요. <웃음> 아 근데 진짜 아까 영어가 나오면서 갑자기 얼굴이 파, 빨개졌어. 비 많이 오네. <웃음> 비가 많이 옵니다. 짠자 짠깨비. 막걸리 한잔 하시다 우리. 이거 진짜 비안 쓰는 거 맞죠? 동계 캠핑이 끝났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날씨 뭐짤짤하긴 해요. 아직까지 근데 바깥에다가 이제 하루 때도 놓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라미님이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야외 생활을 못 하긴 했는데, 야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첫 번째 이 극동계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음. 첫 공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약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아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 보니까 예약이 실시간으로 팍팍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약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 캠퍼들이 좀더 많이 나가기 시작을 한다. 아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얼마에요? 아, 비싸, 비싸. 한 3억 정도. 어. 많이 드세요. 아, 뭐라고? <웃음> 많이 드세요. 한 응. 아, 3억 2800만 원 정도. 끝났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어제 바람 불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눈이 안 오고 비가 왔다는 건 그만큼 날씨가 풀렸다는 거죠. 날씨, 날씨 좋고 이렇게 우리 집도 여기 딱 있고 어? 그 앞에서 어,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 느낌 너무 좋아. 사람들이 텐트가 다 달라 맞지? 유독 오늘 똑같은 텐트 음. 없어요. 자 여러분 동계 캠핑이 끝났다는 마지막 증거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팩이에요. 네. 팩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박히고. 집니다 그만큼 땅이 다 녹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또 캠핑 재밌게 또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주겠습니다한번 뒤집어졌어요. 오, 다른 것들 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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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take is a lil' taste i l i n e girl, blue eyes with a lil'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r Wanna vibe at the getaway Shimmy shimmy, y'all g o t t o send me four ways Don't step out the line like this a probate You hit the line and tried to locate This for the time, got time for no date One, too many, I'm going Two, too crazy and I got t h bad ones and they ready Four, a good time so now it's i n t knew it, we left it s i 자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 Really think I'm seeing things Read the line i n m b e t w e e n Yellow light, I gotta speed up Get home to a cold show Need that? Pronto Look like a rave at the condo Heck of a night in Toronto She said, boy, you in Morocco Pearl white mention in the top gold Fill up my cup with the pop, w o a I off life in a spot, dope. Running at the visa, really talking to a real life Mona Lisa. Jesus, peace is hanging off the fleece. So much going on, it's hard to focus on the features. I got One. too many, I'm going Two. too crazy, and I got Three. bad ones, and they ready. Four. A good time, so now we s e i n t w it, we left the e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now we got lick, lick, lick, l i c Good time.